김치요 김치 김치 여 제가 쇼를 좀좀좀좀좀좀좀좀 기초 뭐 밖에 안 걸었는데. <웃음> 음음음음 계란이들어계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서 배가 안고픈게 하나도 응. 응 너무 맛있어 음. 이마사시장로은지요로지 <목소리도> 다른 파전은 다른 가게에서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오징어 많이 들어있지도 않아 오징어도 많고 계란 넣는 게 진짜 잘해. 대박 내 스타일이고 고깍, 고깍, 고깍, 고깍, 고깍, 고깍. 진짜 음, 맛있아 진짜 맛있다 계란 계란 대박. 계란이 대박 많이 들으지 뭐다 응. 먹어가 오빠 응. 이게 마지막을 양보할게 짠막짠 <웃음> 청양 소세지 응, 응. 칠리? 네. 머스타드? 칠리 조금다가머스타드 살짝 응. 맛있겠다 음. 맛있어? 음. 따뜻하지? 음. 연기난다. 음, 엄청 맛있어. 음~~ 뭐 <목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> <목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>